자, 오, 오, 뚫어다 뚫어져, 뚫어져. 네, 안녕하세요, 여러분. 투곤자입니다 자, 오늘은 이제, 이제 도깨비님하고 장부레님과 함께 제가 악성 외래종을좀 퇴치하러 왔는데요. 오늘 잡은 개체들은 이제 전라북도 쪽에서 지금 발견이 돼서 이슈화되고 있는데요. 전 세계적으로도 이게 문제가 되고 있어요. 그래서 악성 애종 투탑백 선정이 돼서 퇴치가 되고 있고 유럽 쪽에서는 또 따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해요. 그래서 저희가 오늘 여기서 잡아서 이제 좀 퇴치하고 그리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? 뭐야 이쪽에 지금 죽은 개체들이 있는데요. 누군가 잡아서 지금 통발에 걸어둔 것 같아요 지금. 이 개체들이 보통 15cm까지 큰다는데 와 진짜 크게 크신 거 보이시죠? 보통 참가제두배 크기까지도 커집니다. 와 진짜 크다. 너가 통발에 이제 다 넣어줘. 자 여러분 이제 이렇게 고등어 잘랐거든요. 잘라가지고 이제 통발에 넣겠습니다. 응. <웃음> 이제 마지막 통발에 나머지 큰거 하나 넣으면 되겠네요. 됐습니다. 와자 이제 이렇게 통발을 가져와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. 자 그럼 이쯤에다 이제 묶어두고선 한번 이제 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 이제 통발을 좀 수거하러 가고 있습니다. 지금 비가 또 오는데 뭐 괜찮겠죠? 여러분 이제 제가 던져놨던 통발 한번 보겠습니다. 자이 묶어놨던 끈을 이제. 오, 들어왔다, 들어왔다, 들어있다한 마리 들어있어. 어두 마리, 두 마리. 야 물고기 겁나 많은데요? 우와 세 마리 잡혔네. 네, 우와. 물고기는 먼저 네, 풀어주세요. 따줄게요. 와, 저기 나만 나무네요. 물고기는 없군. 오, 진짜? 물고기 없이 클라키만. 저는 0 마리예요. <웃음> 제 거에도 딱3 마리 들어 있고요. 와, 제가 못 잡았으니까 제가 노동은 제가 하겠습니다. 지금 저희가 한3 시간, 2 시간 정도 사이에 지금 통발을 걷었거든요 근데 한 여섯 마리 정도가 아. 나왔어요. 와, 보시면 지금 크기도 상당히 크죠? 이제 이 개체들이 세계에서도 되게 유해종으로 해서 악성 유해종이라고 하죠? 되게 위험한 그런 생물들입니다 국내에서도 이제 조만간 유해종으로 지정이 될 거예요 유해종으로 지정이 돼서 이제 퇴치가 될 그런 생물들입니다 자 그럼 저는 이제 아까 세 마리 나왔던 데 있죠? 다시 던져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 던져놓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왠지 굵같거든요 이게 여기 나와있어요 이만큼이 자 한번 혹시 한번 파볼까요? 이게 좀 파보니까 손 넣기가 좀두려운데요오쏙 들어가는데요 손이? 와보 정도의 뭐 엔이에 물려야 좀 아프죠 네, 손이 안 들어가요 손까지라도 안 아파요 어씨안 들어갑니다? 네 손이 안 들어가요 네어난 음. 손이 들어가야 돼 어, 어? 임수한데요와 지금 팔, 팔목까지 들어가네요? 와 너무 깊숙한데? 잠깐만 근데 이게 음. 굴이 일자로 있는게 아니라 네. 이게 지금 꺼내서 보여주자면 어, 이게 일자로 이렇게 있습니다 일자로 있어서 네. 손이 일자로 쑥 들어가는게 아니라 이게 일자로 있기 때문에 손이 놓기 힘들고요 이거를 어느정도 흙을 삽으로 퍼내거나 한 다음에 손을 넣어야지 아니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아, 여기도. 이한 마리 한 마리 있어요. 이오 얘는 도 여기도. 여기도. 여기도. 여기도. 여리도여기 그늘로 갑시다 그늘로. 제 대충 보시면 이쪽에도 이제 보이시죠 안쪽에. 와 확실히 크기 엄청 큽니다. 야 이거 엄청 큰데 이건? 여러분 보이세요? 이거 지금 크기가 무슨 랍턴가? 이... 진짜 크다. 황소개구리 잡혔네요. 와이씨. 이거 매래정 특집 특식 각인데. 저쪽에도 이제 한 마리 보이고요. 저쪽 안쪽에도 한 마리 보입니다. 진짜 대박인 건 이게 진짜 커요 이거들이. 특히 얘가 엄청 큽니다. 이제 친구들이 엄청나게 외국에서도 이제 외래종 악성외래종으로 엄청나게 떠들썩하고 있는데요 이제 퇴치하느라 애먹고 있는 그런 개체됩니다 근데도 이제 한국에서 한번 풀려가지고 애완가제로 유통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키우시던 분들이 좀 귀찮으시거나 좀 키우기 힘들어지셔가지고 방생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미국과제 즉 이제 노멀클라키가 원신력이 엄청, 엄청 강하고 생명력도 엄청 강하고 자 그래가지고 퇴치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와 지금 저희가 밤사이에 또 잡힌 물량이거든요 이게 진짜 엄청나요 수가 그냥 저희가 한 20마리 잡은 것 같죠? 20마리 넘죠 아 20마리 넘죠 진짜 큰 친구는 엄청 많이 나왔어요 이게 와, 무슨 손바닥보다 크고요 보시면 손바닥 만요 진짜 색깔도 엄청나게 이제 짙은 갈색하고 그리고 붉은색이 좀 섞여 있는데 와 여기 보시면 아래쪽은 진짜 붉은색이죠 보통 저희 나라 가재들은 이제 좀 크기가 작죠, 이거보단. 대체적으로 크기가 작고. 그래가지고 이 친구들한테 같이 만나게 되면 분명히 밀릴 거예요. 분명히 밀리게 되고 이제 이 친구들이 가재 곰팡이. 그러니까 이제 패스트, 가재 패스트라는 걸 갖고 있어가지고 다른 생물들, 다른 이제 각각류 가재들한테 이제 좀 치명적입니다. 근데 진짜 저희가 봐도 진짜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아요. 이렇게 하루만 했는데도 이만큼 나온 거 보면 며치 하게되면 진짜 엄청나오겠죠? 물량이 이게 한 저수지에서만 이제 나온겁니다 엄청나왔죠 이게 만약에 전국적으로 이제 퍼지게 된다면 저희가 이제 막 눈두렁에도 구멍이 뚫리고 막 이제 다른 생물들이 또 잡아먹기 위해서 엄청나게 큰 이슈가 되고 이제 문제가 될것 같아요 지금도 이제 문제가 충분히 되고 있지만 퍼지게 되면 더큰 문제가 되겠죠? 자 그럼 오늘은 이렇게 가재를 퇴치하고 잡는 영상을 찍었는데요 상당히 이제 뉴스처럼 말 그대로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자주 가셔서 잡으셔도 되고 뭐 이렇게 퇴치해 주시면 또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이렇게 간단히 마치겠고요 다음 영상은 좀더 재밌고 신기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 날 잡아가